바벨의 길이는 2.2m이다. 이 고정된 길이의 물체를 드는 행위는 상대적이어야만 한다.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모두의 팔 길이,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다. 어떤 사람은 다리에 비해서 팔이 길어서 상대적으로 허리를 덜 숙이고도 쉽게 바벨을 들수 있고, 어떤 사람은 다리가 길어서 허리를 많이 숙여야만 한다. 키가 큰 사람들은 더 넓은 범위를 움직여야만 하고, 반대로 키가 작은 사람은 짧은 범위를 움직여야 된다 그렇기에 무게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. 절대적인 수치로 표현되는 바벨의 무게가 사람의 신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무게를 느끼는 반은 다르다. 그런 이유로 무게를 잘 듣는 사람을 보. 부러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. 그리고 또한 누가 무게를 많이 들거나 몸이 좋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. 운동이라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축복이고 행복이어야만 한다.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.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애초에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 가지고 비교를 시작하면 나만 비참함을 느낄 뿐이다. 누군가가 당신에게 와서 당신의 두 다리를 100억에 산다고 하면 당신은 팔겠는가?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고 충분히 행복하다. 오늘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고하고 운동할 수 있는 하루에 감사하자.